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브리운박세원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퍼터의 비공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재밌게 봐주세요 자 일단 퍼터 공과 나의 거리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 나공홀이렇게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 방향을 잘 보고 거리를 잘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스탠스 자체가 잘못돼버리면이 홀과 공의 방향성이 달라질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. 그래서 이 거리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제가 일단 알려드릴게요. 자 일단 공에 편하게 서볼게요. 공에 이렇게 편하게 섰다고 했을 때 왼쪽 눈 쪽에서 딱 떨어뜨렸을 때 정확히 공 위에 떨어져야 돼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공 뒤에 서 있었죠? 공 뒤에 공이 떨어졌으면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냐. 제가 홀이 여기, 여기가 홀이라고 하면 공이 여기 있고 홀이 여기 있으면 제가 뒤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조준 자체가 너무 어려워 내가 다요 방향에서 이 공을 조준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준 자체가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이렉트로 공 위쪽 왼쪽 눈이 공 위쪽에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느낌 지금 방금 공 맞은 거 보여셨, 보셨을까요 다시 여기서 보이죠 정확히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정확히 홀을 봤을 때아 내가 잘 섰구나 내가 네, 잘못 썼구나라는 게 정확한 판단력이 서요. 알겠죠?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매번 똑같이 쓸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. 오케이. 퍼터에서는 뭐 어드레스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없는데 정확한 공식은 없어요. 근데 제가 만들어낸 공식은 뭐 키가 크시든 키가 작으시든 이게 어팔 길이, 다리 길이는 자기 몸의 키에 비례하기 때문에 대충 이게 어느 정도 다 맞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한번 써보세요 자 왼쪽 다리 아빠 발가락 자 아빠 발가락에서 퍼터 하나 아무 퍼터도 돼요 자 아빠 발가락에서 퍼터 하나 그러면 여기 위치 있죠 여기서 퍼터가 한개두개 개. 요렇게 앞쪽으로 두개가 나가서 공을 요렇게 놔두시면 그 다음에 오른쪽 발을 편하게 서 주시면 이게 왼쪽 눈 아래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필드에 나갔을 때 그냥 그냥 어드레스를 하지 마시고요 자 봐봐요 하나 둘셋 이렇게 하시고 아빠 발가락 오른쪽 다리 요런 식으로 해서 어드레스를 하면 왼쪽 눈 아래에 있다고 믿고 이거를 퍼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어 퍼터의 어드레스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 이 퍼터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빠이